자, 앉으세요. 착한 강아지는 앉으세요. 앉아야지. 자, 이게 오잉? 에이구야. 너무, 너무. 구멍이 애매하네. 잠깐만. 기다려봐. 누나가 이쁘게 해줄게, 다시. 가위로. 기다려봐. 하체하체 하치, 자, 여기다 넣어주세요. 여기다가 아이고, 이거 안 좋아봐, 안 좋아봐. 하체 안 좋아봐. 응, 아, 여기가... 아, 미안해, 미안해. 한 번만 더 잘라야겠다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실수해. 한 번만, 한 번만. p 질 e 한 번만 p l e p i m p 오 e Pimple, p 다 m p l e p i 리아 l e p i m p 어요자 그러면 l e Pimple, Pimple, Pimple, p i m p 아 e p i 아 자, 또 한개! 우리 유령 쿠키 먹을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<웃음> 불편하지? 기다려 누나가 잠깐만 얼굴만 꺼내줄게 귀여운, 귀여운 유령처럼 얼굴만 좀 너무 불편하겠다 잠깐만 기다려 아, 어떡해. 얼굴이 나와버렸어 아, 어떡해. 여기만 쏙 나와야 되는데. <웃음> 아 이게 유령 아닌데 제 이거? 클났다. 유령 아닌데? <웃음> <웃음> 자, 하치는 할로윈이라고 미용실 가운 입었어요. 미용실 가운이라고 하자 그냥 헤이, 너무 크네. 우리 아치는 할로윈이라고 유령 하려고 했는데 망해서 미용실 가운 입었어요. 누나 봐. <웃음> 구멍을 너무 크게 냈다 누나가. 아이고 누나가 똥손이라 미안해. 자 아이고 이요 귀여운 강아지 마지막이에요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유령 아니, 아니 미용실 미용실 온 손님 아이고 이뻐요 이미 미용을 다 해가지고 할 머리가 없어요 똥꼬 할 머리가 없어요